<웃음> 안녕하세요. 배우 전진기입니다. 아, 제가 이번에 에, 보여드릴 작품은 TVN 드라마 멜랑콜리아라는 작품입니다. 여기서 맡은 배역은 어, 명문사학재단 아성고등학교에서 교감 역할로 최성한 역할입니다. 굉장히 비리의 재단인데 제가 과연 어느 편에 설지 그건 <웃음>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주인 신앙신부, 인자. 올해 가을 무렵 TVN에서 방송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, 그리고 응원, 그리고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